여러분 이 옷들 어느 브랜드 제품인 것 같나요? 뭔가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느낌이 물씬 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제품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디자이너 브랜드의 맞춤옷들입니다 맞춤 옷인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사회 초년생 때 맞춤 옷 시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핏 맞는 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뭔가 이상하게 핏이라든지 디자인이 좀 올드하고 고루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맞춤 옷은 시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브랜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브랜드는 디자인이 아주 현대적인 감성이면서도 심지어 내 몸에 딱 맞게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옷에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여기는 먼저 예약을 하고 사전 양식 같은 걸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그 양식이 오면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DM이 오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이 딱 5월이잖아요 5월 하면 저는 결혼식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5월의 신부 이런 느낌? 5월 결혼식이 떠오르는 하객룩, 예복, 캐주얼로 입기 좋은 원피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옷 하나를 살때 그냥 웬만한 상황에서 두루두루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거를 다 커버하면 좋겠어서 격식 있는 자리나 캐주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옷이라고 적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사 사이즈를 주로 입고 청바지는 23에서 24인치 정도 입는 것 같아요 마지막 코멘트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웃음> 제출하겠습니다 음 됐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게 괜찮으셨나요? 어 네네 방심. 밖에 너무 예뻐서 금방 찾았어요 다행힛? <웃음> 네 점심 없세요네 투명이 일단 너무 예뻐요 이 공간 자체가 예뻐서 옷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네. 블록 피팅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슬님 시작해볼까요? 네. 어, 뒤에 사람이 네. 한분더 계셨네요. 아,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모델리스트입 아 모델리스트를 어? 이루고 있는 예슬이라고 합니다. 퍼트 먼저 입어보시고 터니를 네. 네. 탈의하신 후에 네. 얘를 입으시면 불러주세요. 아, 뒤에서 네. 피닝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만 입었을 때도 뭔가 실루엣이 되게 예쁘다. 음. <웃음> 이거 이렇게 체형에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해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바로 보실 수 있어서 자기의 옷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좀 쉬워지는. 음. 문주님도 의견을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해주세요. 하시고 싶으시면 올리셔도 돼요 <목소리> 아, 약간 허리선을 높게 옆에 딱 맞게 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괜찮으요네 지금 정도 찮세요 이렇게 골반 있는 부분까지 다 잡아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항상 여기 부분이 뭔가 너무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고민인데 그것 때문에 더 그리고 뭔가 체형이 짧아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고민인데 딱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는 훨씬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뭐 핏이 예쁘는것 같아요 저는 또뭐 허리선도 늘 원피스 뭐살 때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포인트예요 키가 작다 보니까 뭔가 길이가 맞아도 허리선이 애매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뭔가 안 맞으면 더 작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맞춤옷이니까 진짜 제체형에 맞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난 이게 좋아 라는 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더 의도한 대로 잘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그게 왜 좋은지가 이제 정확히 눈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많이 주무술 하시면서 확실히 좀더잘 몰랐던 나도 알아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같아요 원래 잘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시면서 알아가는 느낌이다혹시 광목이 예쁩니다. 좋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소재 고르시면 되고 갈아주시면 음, 제가 쎄 드릴게요 숙제를 네, 정하고 디테일을 네. 몇 가지 정할 건데요 네. 이쪽에 스커트 다트는 없애드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냥 길중하게 가면 될것 같고 뒷중심은 아마 지퍼로 처리가 될것 같아서 어, 상의의 뒷중심? 네. 음, 네 혹시 단추로 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지만 옷이 좀 피티드 돼서 저는 지퍼로 하시는 게좀 안정감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포켓을 얼마나 사용하세요? 어 포켓 그래도 하이류에 있는 거 거진 사용하는 음. 것 같기는 해요. 이 옷이 그 H 라인 스커트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네. 앞쪽에 포켓을 두면 실루엣이 조금 걸릴 것 같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 네. 네. 어차피 이쯤에 이제 웨이스밴드가 트 보이지 않게 들어갈 거고, 네. 이렇게 움직이면 보이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 들어가면 사용도 잘안될 뿐더러 음. 여기가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사용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음. 주머니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핸드폰도 꽂고, 네. 네. 지갑도 아, 꽂으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적당한 깊이의 네, 주머니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는요, 이거는 음, 네. 음. 아까 보셨던 그 화이트 팬츠의 그 소재인데요. 네. 어떤 컬러가 좋으실지까지 네. 네. 생각했던 게 일단 제가 항상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웃음> 저희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뭐 어떤 하객룩 특히 기억에 남나요? 뭐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김민희씨의 <웃음> 하객룩을 엄청 네이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이비의 베이지네요 저도 이거를 이제 탑이랑 스커트랑 어쨌든 그 원피스는 쪼개져 있는 거다 보니까 약간 화사한 탑이랑 밑에 좀 잡아주는 차분한 그런 컬러감의 치마로 선택을 할까 그걸 좀 고민을 했었어요 아니면 통일을 할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네. 사실 상의에 다른 짙은 색 스커트를 매치를 하면 네. 그런 느낌을 충분히 낼수 있는데 네. 지금 통일해서 맞추지 않으시면 맞아요. 통일된 룩이 아예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약간 묘한 투피스지만 아, 저거 원피스야 투피스야 이런 느낌이 음, 네. 딱 들게끔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은 음, 생각은 드네요 그러네요 저도 오늘 와서 맞춰보니까 그 사실 이 원피스 실루엣이 목적 자체가 좀 길어 보일 수 있는 네. 건데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좀 여기가 분절이 되니까 그게 아쉽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좀 통일된 걸로 고른다면 하지만 살짝 화사한 느낌은 어느 정도 가져간다면 어, 네. 약간 이런 베이지좋아요 네. 네. 좋아요 또는 살짝 이런 뭔가 네. 네이비 느낌이 살짝 나는 막 그린이 도는 음. 그레이예요, 아, 그레이예요. 아. 되게 독특하죠 네, 이런 컬러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이 네이비도 아, 실제로 이 보면 네. 꽤 음. 밝은 잉크 네이비여서 네. 이 컬러도 많이들 하세요 아. 잉크 네이비에 좋을 것같네요 잉크 네이비 컬러로 하시면 제가 소재 하나만 더 권해드려도 될까요? 이 소재는 여름 홀 원단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와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셨던 이거는 진축성이좀 있고 그다음에 물세탁이 가능하고 아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믹스 매치가 된다면 얘는 좀더 정장에 가까운 빛이 나와요. 좀 이렇게 차례를 흐르는? 네. 대신에 약간, 약간 나이 들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조금 편하게 입으실 거면, 네. 요 처음 고르신 소재도 좋고, 얘도 가볍고, 네. 조직 자체가 느슨하게 된조직이 되게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저의 이 옷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뭔가,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음. 입을 수 있지만 좀 캐주얼하게도 풀어서 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으면 해서 저원단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네이비 컬러로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 완성은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네. 네. 미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원피스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러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옷이 나왔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아, 너무 기대돼요. 옷을 음. <웃음> 어, 바로 한번 보고 아, 입어보고 네네. 그렇게 해볼까요?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웃음> <웃음> 제가 보기 전에 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 그냥 네. 어, 자그마한 사이즈셔서 네. 입어볼 수도 없고 와. 아. 그래서 아 되게 예쁘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웃음>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너무 예쁜데요. 딱 제가 뭔가 상상하던 그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이 뒤쪽에 이제 그냥 어, 오픈 슈퍼가 있어요. 어,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이게 입으실 때 어떨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음, 한번 음. 입어보시고, 네 필요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쉬운데요? 오, 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네. 지금 저는 이 안에서 보이진 않는데, 뭐 되게 잘 맞는 느낌은 있거든요. <웃음> 나가서 직접 거울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허리가 딱 맞는 게 신기해요. 오! 오! <웃음> 와! <웃음> 와! 잘 맞아요. 예뻐요. 너무 잘 맞는데요? 저번에 가공 봤을 때그 느낌 그대로 딱 컬러만 원단 느낌만 바뀌어서 나오니까는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와 그래도 약간 여유가 살짝 있나요? 네더 줄여도 될뻔했어요 어머 <웃음> 너무 아, 신기해요. 어. 여튼 예쁩니다. 네. 이거보다 네, 더 줄이면 너무 생활하는데 불편하실까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아 맞아요. 어, 네. 또 이제. 살이 언제 찌고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웃음>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게 좋아서 한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보기에는 괜찮고 네. 앞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뒷주머니 쓰실 수 음, 있게 실제로 네.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켓시있네요힙 부분은 안 줄여도 될까요? 힙이요? 네. 어, 힙이 저번에 잡았던 것보다 살짝 더 여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잡기는 잡았는데 네. 실제로 보여지는 것보다 조금 더 나와서 음... 저는 좀 줄여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음... 네, 네.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네. 잡아드릴게요 음, 네. 현장에서 바로 간단한 수선이어서 가능하거든요 아, 이것도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나왔을 때 혹시 약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가능하다는 거? 의자에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음... 불편한 부분 혹시 있으시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딱 생각했던 너무 막 완전 정장 느낌도 아니고 살짝 살짝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나게 크롭한 그런 탑 느낌도 있으면서 어, 치마도 핏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럼 스 아까도 마음에 들었는데 더 마음에 들어졌어요. 여기가 라인이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너무 잘밌왔네요메이비 <웃음> 컬러인데 약간 블랙 같은 느낌도 있어서 진짜 두루두루 어디에나 제가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웃음> 이런 어피스 맞추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뭐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제가 지난번에 포스트 디센버 아틀리에 방문한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치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탑만 받아오고 치마는 못 받아왔어요 왜냐면 디자이너님이 그날 입은 걸 보시더니 진짜 세세하게 이 부분 살짝, 이 부분 살짝 이렇게 수선을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진짜 그것까지 섬세하게 다 수선을 해서 오늘 제가 이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 <웃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웃음> 이제 좀 있으면 5월인데 5월에는 뭐 모임 같은 것도 많고 특히 뭐 결혼식 관리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이게 탑이랑 스커트랑 나누어져 있어서 탑은 그냥 데님 같은 거랑 매치해도 예쁘고요 치마도 이탑 외에도 그냥 일반 블라우스 같은 거랑 매치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맞춤옷 경험을 해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이 맞춤옷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목소리도> 하나하나 하나 아주 정성스럽게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입은 이옷 같은 경우에도 뭐수선에 수선을 거쳐서 진짜 최종 최최종 최최최종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제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련의 경험이 진짜 명품을 만들어가는 아주 정성스러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이 한정 생산되다 보니까 는 확실히 뭔가 낭비되는 자원도 없고 뭐 이런 점에서 뭔가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 맞춤 옷의 약간의 번거로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아틀리에를 한세번 정도 방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한번갈 때마다 1, 2주씩 걸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네 실제로 옷을 받아보기까지 꽤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선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맞춤옷을 해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스트 디센버의 박소연 디자이너님과 함께 또 콜리즈 바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와! <웃음> <웃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랑 함께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한 분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신기해요 이번 콜리즈 바이 포스트 디셈버 프로젝트는 이 맞춤 옷의 느낌을 전하면서도 거기에 더해서 기성복의 편리함까지 고려한 그런 제품들을 선보이려고 해요. 지금 한참 준비 중이고 5월 중순쯤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